어서 r 저기. 사실 e 렇게 다가 봐도 이렇게 나오고. 그 Uh, well, I have. You can take a photo. I have the last e v e r v e I t t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소재하고 있으며 오늘은 스콜코브에서 주방 및 대학 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스코브 is called the Russian Silicon v a l l e y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Good afternoon, ladies and g e n t l e m We will officially start our m e e t i n g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간담회 진행을 맡게 된 프리스벤처 의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Hello everyone. My name is uh, Mr. E y o n g o n I'm from the b r 네, 귀한 걸음해 주신 러시아 전문가 및 한더 과학기술 혁신센터 아, 첫, 아, 저희 대덕인노폴리스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I want to welcome once again for all the distinguished Russian delegation to our o d a y 그리고 참석해 주신 귀엽 이문지 분들도 아, 저희, 저희 방문을 환영합니다. Also I want to uh, thank you for the, the participants from our uh, region as well. 네, 먼저 귀한 걸음 해 주신 러시아 전문가 및한나 과학기술센터 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First of all, I want to i n t r o 한국과 러시아 간 기술 협력 및 다양한 비즈니스 교류를 지원해 주고 있으신 한나 과학기술센터 서원 센터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t e r the director. I will c o m e in f r o n t of you. So it w o u l be more convenient for you.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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러시아의 그이노 n 이 o v a t i o n company, 하 h e start of the country, the s e a r e l o c a t e d n e n e a r t o m o s c o w a n d o c c u p y t e r r i t o r y of a p p r o x i m a t e l y 400 h e c t a r e s 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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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10년 동안 저희 스쿨코브에 입주해 있는 스타트업 회사들은 거의 어, 세금을 면제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a a t our territory and we have a number of d i f f 100,000 s meters.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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 0여개그 저명한 회사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요. 45개의 연구 기관 역시 스콜코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리 uh, International c o p 스콜코 벤처스라고 해갖 그 투자를 유치받을 수 있는 기관 역시 운영이 되고 있고요. Uh, and we a Uh, which is a uh, university uh, which we established jointly with MIT. MIT하고 같이 설립한 스콜텍 대학교 역시 저희 그스코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Uh, as we have quite a few times, so I will uh, rather switch uh, uh, to the next presentation. Just want to mention our key events because uh, we normally have two large events. Uh, it's Startup Village.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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uh, another important event is the open innovations forum in october and i'll have several slides uh, on this event. 그리고 또 이제 또, 또 다른 중요한 이벤트가 10월 에 열리는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행사가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좀더 다른 슬라이드를 하고 같이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s actually our l a g s h i p event on innovations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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런 이벤트에 참석을 함으로써 이노베이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라든지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자신들 쇼케이스를 통해서 관련돼 있는 어떤 업계 분들하고네트워크도할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실 수도 있고요. Uh, actually uh, we have uh, deputy prime minister as a deputy p r i 그총리총리서도 그 이번 이 오픈이노베이션을 그그 r of the Russian f e d e r 고 t i o t 한국 책 h i n e s e Russian, Russia, i n a a a p 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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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노베이션 포럼을 통해서 200여 개의 스타트업 회사들이 그 부스를 만들어가지고 본인들 어떤 이런 프레젠테이션도 할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요. So this year we are going to discuss uh, the shared digital future. It would be the uh, forum main uh, topic. 그래서 올해는 그 디지털 미래를 공유한다 이런 걸로 주제를 삼았는데요. 그래서 이 디지털을 미래에 어떻게 공유하느냐라는 주제를 또세 가지로 세분화했습니다. 디지털화 커넥티비티 세 번째는 플랫폼 이렇게 세가지니다 uh, but actually uh, as I mentioned as we have m o e t 100 sessions Uh, each session is devoted to a certain industry or topic. 그 돼, 돼 so you can i m a g i 지뭐 that 이 uh, e a 지 e trying to 되 o v e r s o you c a n a g n e t h a t e a e t y n g t o c o e some examples o artificial intelligence 5G AR VR digital health uh, and so. On.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커버를 하는 분야는요. AI라든지 5G, AR, VR, 디지털 헬스 체크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So this year we have uh, the Republic of Korea as a partner country. 그래서 so 올해는 대한민국도 공식 파트너가 uh, 되었고요. s actually the reason why we are here. 그래서 그런 이유로 저희 사절단이 방문한 이유도 있습니다. 그 한국 의 참석하실 예정 그래서 이렇게 한국이 공식 파트너로서 그 정세균 총리님을 비롯해서 각 정부 기관의 많은 분들께서 참석하실 예정이고요. in uh, uh, 서이 어, 그, 포럼이 굉장히 규모가 크고 여러 가지 주제로 이루어지는 만큼 다양한 분야로 참석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s so uh, 네, 그리고 한국관도 따로 별도로 설립될 예정입니다. We will have a number of s uh, e 그래서 한국에 특화된 어떤 세션이라든지 한국 연사분들께서 그 맞게 되시는 그런 것 어, 그 세션도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이 전시관을 통해서 스타트업 회사들이 본인들이 갖고 있는 품목이라든지 기술들을 시연할 수 있는 이런 기회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And uh, my last comment i that uh, apart from the fact that uh, the Republic of Korea is our partner country, I would like to mention on, and to stress once again that Skolko is celebrating 10th year uh, anniversary this year. 그, 그 o so we are looking forward to h a v i a very uh, dynamic, large scale, and uh, top t i r event.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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카잔 IT 파크 잠시 기간 소개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Let's hear the introduction of a Kazan IT Park next. Uh, thank you for having us today.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Uh, I will introduce you briefly uh, our tech park. 네, 저희 테크노 파크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Our tech p was built in 2009. 네, 년에 설립이 됐고요. It was built by federal program of creation tech p a r s in uh, Russian regions. 네, 그래서 러시아의 어, 정부 주도로 이루어진 프로젝트입니다. Uh, we have two plants uh, in t o cities. 그래서, two cities. 아, 그래서 지금 두 개의 도시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테크노 가 First p n t we opened in 2009 in the city of Kazan. 그래서 2009년에 처음으로 카잔 도시에 위치한 테크노 파크를 열었고요. n we opened i 2012 city of b r z n e c h l y 2012년에는 다른 우리 도시에 위치해 있는 테크노 파크를 열었고요. Second l s t 그 지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라고 합니다. 거기에 두 번째 테크노 파크가 열렸고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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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wadays we have uh, 142 IT companies. 지금 현재에는 142개의 IT 회사들이 위치해 있고요. For uh, of them are startups. 40개 정도는 작은 스타트업 회사들입니다. Uh, all the startups are IT startups. IT 관련된 스타트업 회사들이고요. And uh, we have our own business incubator where we helping uh, to these startups to grow. 그리고 그 저희 파크 안에 비즈니스 인큐베이터라고 해 가지고 그 스타트업들 을 도울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가지고 있고요. Uh, actually we have data center is the m in 그리고 저희가 IT 파크인 만큼 저희 데이터 센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Uh, here we a c c u m u l a t e d all the techno services that we can give to our partners. 그래서 여기에서 모든 어떤 이런 데이터라는 기술들을 다 어, 통합을 해서 어, 공급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러시아 시장 쪽으로 진출을 원하시거나 관심이 있으시 다면요 어떤 그런 데이터 같은 거를 저희 데이터 센터에다가 저장하실 수있겠네요 그리고 어린이들과 학생들을 위한 여러 가지 uh, 교육 프로그램도 uh,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and for about 65% of our uh, employees 그하고 있는 65% 정도의 임직원들이 다이 아카데미 출신이에요. so we are making IT s p c i a l for us 그래서 저희 어, 그 파크에서 일할 수 있는 IT 스페셜리스트들을 내부적으로 이렇게, 어, 육성하고 있습니다. Uh, we have, uh, IT a c a d IT c m uh, IT faculty in e 예, 그런 어떤 아카데미 뿐만이 아니라 뮤지엄과 관련 기관들이 예, 위치해 있고요. And uh, uh, IT Park is the main point of making a, a big IT events in our republic. 그리고 IT 관련된 이벤트들도 많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As you see, w e making events with a lot of big IT companies from Russia and from abroad. 러시아와 해외에위치해 있는 유명한 저명한 IT 회사들하 같이 그런 이벤트들도 하고 있고요. And w e inviting you to our Technopark to visit it s soon as p o s s 그래서 여기 계신 기간에 기회가 되신다면 저희 테크노 파크를 꼭 한번 방문해 주시기바라니다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감사 인사 감사합니다. 다음은 웹비노베이션 잠시 할때 있도록 겠습니다 Web Innovation uh, introduction. And thank you very much for having us here. So I represent the international department of BB uh, Ventures Company. It is a daughter company of Russian State Development Corporation called VB. So 그 BB. 그래서 저희 BB 아 사나의 어그 설립이 된 BB 비... 비 uh, BB 벤처스에 uh,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Uh, BB is um, like twin brother of uh, Korean k t b so it's formally uh, known as National Bank State Development Bank. Uh, 그래서 그 한국의 KDB 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게 BB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uh, so w e r e like t h i r We are 100% all e d by them. Like their venture division, uh, dedicated to finance and to invest in startups. 그 100% 벤처나 아니면 그 어, 스타트업 회사들에게 투자를 하는 투자를 돕는 이런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고요. Uh, we have two major uh, direction of our activities. We act as classic venture fund.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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 we also can join o r e s t a b l i s h joint uh, venture capital funds both on the russian market and on international market 러시아 마켓이나 어그 인터내셔널아 국제 마켓에 벤처 캐피탈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uh we are now in negotiations uh, with our Korean counterpart called t e d o c venture partners to establish such a fund jointly with korea 그래서 대덕 어, 그 벤처 안도 함께 어, 러시아에 투자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어, 기회들을 지 찾고 있습니다. e s t a b l i s h e d this fund will finance r u s s i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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eign investors and most likely Korean investors as Korea is a major partner of this year's forum. 그래서 올해는 아까도 말씀드 a g e to the o p 이 n innovation e v 하기 t h e r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뭐 그런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주요 사항이 고요이 네, 정도로 소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폴리테크닉 대학은 소개 대신 영상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Polytech University Introduction we will actually play the video introduction. 로 yeah, as h like a b 네, 그래서 지금 시간도 좀 많이 늦어지고 해서요. 비디오 영상으로 소개를 대신하겠습니다. is the leading technical university in Russia, which combines the traditions of fundamental Russian science with the best international, educational and scientific practices. Positive changes gave the university the opportunity to occupy a stable position among the leading scientific and educational centers of the world.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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오늘 러시아 측에 있는 모든 다브리 되었고요. 시간 관계상 다음 번지 내정이 놓고 편집회 속에인데요. 최대한 짧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Next, we would like to introduce uh, about Daegu you Innovative know, Association. Good afternoon. 안녕하세요. For a productive exchange meeting, I'm going to briefly explain our association. Our association is as known as Diva. d i v 디바 코 DIVA means Dedog Innopolis Venture Association. We are now in Dedog Innopolis area. We need this, there are five Innopolis area in Korea a n t currently in Korea. Innopolis is designated for the construction of a public research complex in 1973. This shows the reason why DIVA is comparative compared to other institutes. Innopolis is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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the companies in d e j a n So we are doing, we are doing, uh, we are making exchange forums and exchange meetings to grow and to support. And the, sorry, support growth, we are doing government funded project and job creation project to support and to find optimum solutions for the venture companies in d e j a n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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fer to the handouts. thank you. 네, 이제 양측 기관 소리가 모두 마무리고요 <웃음> 다음은 기업 뷰러가 있는데 기업 뷰러에 앞서 저희를 러시아 측에서 오신 분들 환영한다는 의미로 박창권장님께서 환영사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행복말로 할게요. 네, 반갑습니다. 아, 그리고 20년 전에 창업을 했고요. 아, 그리고 저도 연구소 출신인데 이곳에는 저 같은 아, 연구원 출신 창업자가 많습니다. So 20 years ago i made a startup and i started my business and in this facility uh, there are many uh, the young entrepreneurs uh, like myself. 아, 25년 쯤에는 제가 연구서 연구원으로서 러시아 모스코바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But about 25 years ago i had a chance uh, to visit Moscow as a uh, the lab, uh, researcher. 아, 그리고 창업한 이후에도 20년 전에 창업했으니까 창업한 이후에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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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유는 첫째 그 수입 관세가 워낙 높다 보니까 비용이 커서 아, 리스크가 굉장히 많았 The first reason I felt is t h e taxation o import the tax was too high. 아 근데 지금은 많은 시간도 지났고 아마 상황도 많이 바뀌었을라는 기대하에 우리 아마 어, 우리 회원들이 이렇게 모인 것 같습니다. b u uh, 20 something years ago so the t i m e has p a s s and i'm s u r 오늘은 uh, 우리 330개 회원 기업들 중에 일부만 참석했습니다 so today among 330 uh, partners we have a few partners with us 그래서 uh, 오늘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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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백부장께서 말씀하셨고 보연 설명하면 그 스코퍼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작년에 한국 기업들이 실제로 참여했습니다. 다섯 개 기업이 참여해서 지금 현지화 하는데 성공을 했고요. 그 중에 두개 기업은 기술 기반 기업인데 그 자동화, 오토메이션 쪽하고 사람은 로봇 쪽에 있는 두 기업은 기술 고도화를 목적으로 해서 스코퍼버 입주하기 위해서 지금 입주 심사가 완료 단계에 있어 아마 올해 초 입주할 예정입니다. 조건은 기본 조건이 어떻게 좀 되니까요? 그 입주에 대한 기본적인 자격이라든지. 어, 입주 조건은 그 우리 막스미 다시 얘기를 해주겠는데요. He wants to know the requirements for becoming a resident of Seoul if you may.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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입출을 하려고 하는데 있어서 요구되는 사항은 일단 기술 관련된 이노베이션 회사에어야 되고요. R&D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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어떤 이 기회를 얻기 위해서 그 프로젝트 매니저도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매니저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뭐 양식을 작성해야 되고 어떤 캐터리에 내가 더잘 맞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을 어 사전에 좀 사, 어그 검토해 보실 수도 있고요. 조금 더구여 설명하자면 일단 그 우리 회장님께서 20년 전에 진입 장벽이 높다고 했는데 이 스코포보라는 이 이코시스템이 그 진입 장벽을 낮춰주는 그리고 소프트 랜딩 그말 자체로 러시아 그 시장에 안착하는데 그 안정하게 할수 있는 그런 보호막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면 도움이 될 겁니다. 저희 기업들이 러시아 측에 진출하려면 직접적으로 컨택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한나슨터의 도움을 좀 받을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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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야 이게 파워업하고 또뭐 찾는 게 스코커거나 약간 네개 분야 있겠는데또그외의 분야도 있을 것이고 또그외에또뭐 그 생각지 못한 그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생기거나 할때 저희들이 혹시 도움이 됐을까 이슬해서 저희들이 알고 있으면 이제 더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전 연례을 통해서 하는 게더 기업 입장에서는 좋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마 그그러게 아마 더 편할 겁니다 사실. 혹시 기업분들 질의하실 okay.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오 네, yeah. yeah. I 씀 am question about o p e innovation expert. Uh, which is the most important thing to go to? Like product cycle, experience of a product cycle or technological power to change the market? I just wonder, which factor is the most important thing to evaluate the company in Open Innovation Expo? 200 startups are taking part in the Open Innovation Expo, as you said. We we'll call it Startup Bazaar or whatever.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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monstrate in time, t e a l what I'd like to e m o n s t a t e there is no t i e f Actually, we, we, we can discuss and it's very different formats. There could be exhibition booths, there could be a kind of pitch session, there could be any format. Because we are the organizers, we can adopt different formats. 오픈 이노베이션은 저희 쪽에서 구상을 해갖고 진행을 하는 어떤 그런 행사기 때문에요 꼭 굳이 뭐 전시 관에만 참석을 하시는 것뿐만이 아니고 어떤 뭐 연사로서 뭐스케치를 하고 싶으시면은 그런 쪽도 얼마든지 가능하니까요 예, 이런 거 이제 공식적으로 제안해주시면 좀더 검토하고 어떻게 하실 수 있을지 조언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hank you for that.